나왔다 여기 K A V U와 함께하는 팬미팅입니다. 네, 아. 저희가 팬미팅을 모레 하거든요. 이렇게 공지가 또 따로 올라가네요. 자, 여기다가 그럼 글 한번 씁시다. 글 한번 써보세요. 만어 여기다 뭐라고 해야지저 글을 남겼어요. 우리 일요일날 만나요. 하트. 저희 잼도 많이 눌러주시고요. 네. 저희랑 많이 소통해요. 네. 저희가 또 이제 텐션업 활동 이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. 맞아요. 어,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너무 짧아서 좀 짧아서 아쉬웠던 아쉬웠어요.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이게 무대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신나는 무대였는데 일찍 끝나서 한2주 정도밖에 못했는데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걸 준비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여서 좀 아쉽지만 일찍 끝내고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팬미팅 음. 팬미팅 있잖아요. 그렇죠 팬미팅. 그거 그 엄청난 재밌는 프로그램이 음. 엄청나게 많다고 들어서 되게 기대가 돼요. 막 게임도 그렇죠. 와. 아마 임팩트와 팬분들이 가질 그렇죠. 수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렇죠. 중 가장 역대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네, 같이 있을 맞아요. 수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벌써 기대가 되고 되는, 또 진짜. 어떤 장기 자랑을 해야 될지 지금 장기를 머리를 막 느낌. 열심히. 막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승하면 어. 좋은 상품도 있다고 그러고 또 어. 많은 게임들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게임 공부 많이 하세요. 제가 게임 되게 잘하거든요. 음. 이런 게임 말고 그런 뭐뭐하는 게임 잘하거 그걸 한다고 요 <웃음> 멤버들이 다섯 명이니까 50분이잖아요. 5조 1, 2, 3, 4, 5조로 나눠서 10명 멤버 10. 한 명하고 팬분들 열명 이렇게 팀을 나눠서 조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저희 팀 이길 수 있습니다. 우승할 수 있습니다. 태우 팀. 우승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일본을 또 가서 미니 라이브 콘서트를 또 해야 되고 또 도쿄도 넘어가잖아요. 사산에서 하고 도쿄 넘어가서 또 저희가 그 타워레코드에서 음. 또선 발매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, 네. 그 기념 또 공연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,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서 네, 너무 좋아요. 네, 몸이 좀 바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음. 팬분들 계속 보니까. <목소리> 일단은 저희 오늘 이 팬미팅 자체가 저희 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또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고 제가 1년 동안 아직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팬 여러분들과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사실 더 많은 팬분들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와주신 50분과 되게 소중하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제를 가까이 보고 뭔가 좀 신분감이 떨어지진 않는 것처럼. 그렇지만 그렇게 위해서 방금 운동도 열심히 했고 지금 메이크업이랑 머리도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고,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네. 굉장히 또 설레고 네. 저희가 오늘을 위해서도 굉장히 네. 많은 많은 또 이벤트와 또 게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네. 정말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같이 오늘은 진짜 재밌게 친근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몸으로 말해요. 한번 몸으로 말해주시면 돼요. 뭐 제시어를 주세요. 어. 오공 물티슈. 어. 어. 어. 수영? 어물 물. 수는 물. <웃음> 어떻게 표현하죠? 수? 르나 빨개, 딸기, 바가 우선 빨 아니야, 배 이렇게 해볼게 휴 잘한다고, 배 이렇게 잘한다, 잘해 휴, 휴, 휴, 이어 그럼 뭐가배를펴라 거야 오늘 오금치겠 오늘 당연히 1등 하죠 딱, 딱 1등 예야합니다 응, 꼴등은 아닐 것 같고 <웃음> 저 근데 게임 되게 잘해가지고 1등 할것같아 <웃음> 오늘이야? 뭐, 남자라면 5등 예상 <웃음> 저는 칠 아, 아, 등? 그래도 3 등은 하지 않을까요? 골치 골든 할것같은 태호? 아 <웃음> 제가 기가 밝아요, 제가. 저빈 1등못 해요. 개원 못 해요. 개원 못. 이제 재나 지한 나골딸할거아나골딸할 거. 뭔가 뭉재나 지한 형이 골딸 하지 않을까. 아 근데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. 잘 모르겠네요. 예상이 안 돼. 수고습니다 멘트 스고 오늘은 50명이지만 다음에는 5명 감사하고 다음에는 5천 명 감사하고 이 점점 많이 늘려가가지고 오늘 제한돼 있는 거니까 더 하고 싶어거다 <웃음> <못> 하고 있어요. 하이! 하이! 하이! 하이! 다녀올게요 놀다 올게요 마이크요 마이크 준비하세요 i hai m ư 지나친 섹시를 담당합니이런 아 모습이 아름다운 남자 지한입니다 박내에게부담이 왔어요 안녕? 난는무에서 시크한 래퍼를 마무도 문제라고 할 여기까지 매력, 매력도 많이 태우입니다 <웃음> 네, 네, 저한테 개구리 같은 거, 네, 개구리, 개구리 같은 네, 어, 진짜 떡똑 <웃음> 좋아. 좋아 이상 씨 이상한 인사 이상 한번 시죠 네. 아유 고맙습니다 저의 이펜트에서 어, 도른자를 만보다 도른자를 만다 음악 있나요? 안녕이세요안녕 a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이하세요안 아! 네네네 네, 네, 네! 네! 네! 네! 와.. 끝났습니다. 이렇게 K-Wave U에서 주최해주신 네. 이렇게 팬미팅을 이렇게 무사히 잘 맞춰서 너무 기쁘셨는데 네. 그래도 팬미팅이 또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닌 네, 네 시간 네어요아네 아, 네 시간 동안 했는데 저희가 또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렇죠. 많이또좀 텀도 좀긴 그렇죠.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죠, 그렇죠. 많이 즐거워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이게 네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체감상으로는 되게 빨리 지나가고 맞아요. 그렇죠. 진짜 한두 시간? 네 너무 벌써 이렇게 끝났나 싶더라고요. 이게 네. 아쉬운데 빨리 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네 시간 다섯 시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 일단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팬분들, 그리 이쁘들도 굉장히 좀 돌아가면서 그렇죠. 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그런 표정을 보니까 네. 저희가 좀 멋진 하루를 선사야한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다행입니다 좋습니다. 정말 네. 다행입니다. 뭔가 이쁘들과 더 친해진 것같아가 맞아요. 좋았던 것 같아요, 네, 같아요 이분들더 친해질 수 있었어. 네. 있을 네. 것 같아요. 네. 아, 네. 것 같아요. 좀 50분이 이렇게 오신 거라 좀 아,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저희가 좀더큰 장소를 만서더 네. 아. 많은 이쁘들과 함께할 수 있는 <웃음>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할 테니까 네. 모두신 이쁘들도 이번에 못 오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아쉬워, 아쉬워. 다음에 또있으 그럼요, 또 같이 보 개인적인 목표는 다음 주, 다음번에는 체육대회 하시라고 아, 좋아요, 요 이게 j 하는데 500명? <웃음> 그렇죠 체육대회 하는 해시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좋습니다. 아. 그럼 지금까지 이빌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네. 조심히 들어가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세 o 완전 <목소리나> 상큼요 <목소리나> 고요. 나십니다 지금까지 지이에 ASR의 말이었습니다 합니다 <목소리> 지안이이가다이어스파클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사랑해요 상희의 ASMR M&MG 편 자기 ASMR 많이 들어 주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.